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 김경은 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마켓 통합관리를 이용해서 상품을 다 수집하셨다면 이 상품들을 이제 처리하시는 방법을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문이 들어왔다 라고 하면 이것이 G 마켓에서 주문이 들어왔나 옥션에서 주문이 들어왔나 쿠팡에서 주문이 들어왔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카페24 우리 관리자 화면 메인에서 이렇게 상품이 지금 준비 중인지 대기 중인지 배송 중인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상품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 마켓에 주문이 들어왔던 것을 일단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관리라는 메뉴로 들어와 주시면 왼쪽에 있는 마켓 발주 관리라는 걸 통해가지고 우리가 마켓에 들어왔는 주문들을 이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고 했죠 하지만 자동 발주가 되는 경우 자동으로 이 배송 준비 중 단계로 들어간 경우에는 이거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니까 지마켓에서 주문이 들어온 주문의 건이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요. 해당하는 주문권 앞쪽에 체크를 해서 발주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줬고요. 자, 왼쪽 화면으로 이동해서 배송 준비 중 관리라는 메뉴로 이렇게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송 준비 중 관리로 들어와서 상품을 검색을 해 봤는데, 이렇게 주문이 들어온 건이 두 건이 보이네요. 보면 쿠팡에서 주문 들어온 건한 건, 그리고 지마켓에 주문 들어온 건한 건. 이렇게 해서 해당하는 상품의 운송장 번호를 기입을 한번 해 볼게요. 임의로. 기입을 해주고, 그리고 현진의 택배도 이렇게 이렇게 기입을 해 줬습니다 자 이렇게 기입을 해 주신 다음 앞쪽에 체크를 하시고 배송중 처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송장을 저장했기 때문에 넘어왔는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품들 다 완료가 됐다면 체크를 하신 다음에 배송중 처리라는 버튼을 이용해서 해당한 상품을 배송중으로 이렇게 넘어 가주시면 이제 이 해당하는 상품이 배송 중으로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카페24 하나에서 이런 배송 중 처리를 해주게 되면 해당하는 마켓에 자동으로 배송 중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의 상품에 대해서 취소가 왔다. 또는 교환이나 반품 처리가 왔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부분은 취소, 환불, 교환 처리에 대해서는 카페24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해당하는 마켓에 들어가서 수동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마켓들 중에서 어떠한 특정 마켓들은 마켓 통합 관리에서 주문 취소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 처리도 가능한데요 자 주문 처리하는 방법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이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지마켓의 주문이네요 이 주문 번호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자 이곳에 주문 취소라는 버튼이 나옵니다 이 주문 취소 버튼을 누르시고 주문 취소 버튼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앞쪽에 체크하시고 주문 취소 접수를 눌러 주시게 되면 주문 취소가 완료가 되고 해당하는 마켓의 취소에 대한 부분이 전송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취소 교환 반품 환불 관리 라는 메뉴에 취소 관리 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취소한 상품을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마켓통합관리에서는 주문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접수 들어왔는 상품들을 송장번호를 넣어서 해당하는 마켓에 전송을 해주실 수 있고 취소되는 건이나 이런 반품에 대한 건 같은 경우에는 특정 마켓에서만 가능하다는 라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런 것들은 다 주문이 연동이 되어 있는 동기화가 되어 있는 우리 마켓통합관리의 상품들만 가능하다는 라 점도 여러분 꼭 숙지해 주시면 기 좋겠습니다 마켓 통합 관리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지마켓에 있는 옥션에 있는 시몰, 뭐 11번가에 있는 상품을 단발적으로 여러분들을 올리시려고 한다면 해당하는 마켓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업로드를 해줘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카페이1 4에 있는 상품 하나를 가지고 다양한 마켓에 내보낼 수 있는 마켓 통합 관리를 이용해서 을 주문 관리도 하시고 여러분들의 CS 관리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켓 통합 관리의 주문 관리에 대한 부분을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